와 네, 안녕.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니나예요. 누구예요? 아유리요 반가워요. 네. 큰 그림 이야기 성경 20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0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관을 써요. Jesus wears God's kingly crown. 그래요?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이게 뭐야? 예수님! 아 예수님은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셨어 곧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야 이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셨단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라 이렇게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소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잠을 잤단다 뭐하고 있어요? 오, 자고 있네 이 사람들이 오,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을 깨우셨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지. 바로 그때 헉,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가왔어. 그들은 군인들도 데리고 왔단다. 헉, 누구예요? 군인, 군인 아저씨들이 왔어요. 오, 무서운 표정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 그들은 예수님의 손을 묶고 예수님을 끌고 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아났단다 헉!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어떡하지? 한번 넘겨주세요 짠! 군인들과 지도자 몇 명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어 얼굴을 때리면 안 되죠? 어떡하지? 그런 다음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통치자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단다 예수는 왕이 되려 하고 있어 이런 죄인은 죽어야만 하오 예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가짜 왕보다는 차라리 로마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오. 아! 떡해 그리고 또 말했어. 빌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 떡하지못 음, 박으라고 했어. 크루시파이 힘. 크루시파이 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 또떡하지이 사람은 빌라도야. 빌라도. 이거는 예수 빌라도는 예수님과 이야기했어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지 네가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하셨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빌라도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내가 예수를 지배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줄지도 몰라 그래서 어? 헉! 어떡해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리라고 했단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여러 번 책찍질했지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비웃었어. 그들은 예수님에게 붉은 옷을 입혔단다. 헉, 어떡해. 그들은 가시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 헉, 이게 뭐예요? 면류관 가시 면류관 예수님 아야 아야. 아파요? 어, 아파. 여기 가슴 때렸어. 아야 아야. 아야 아야. 그들은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놀렸단다 만세 유대인의 왕이시여 어떡하지 한번 볼게요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 그러나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단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거야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어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단다. 빌라도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어? 어떡하지? 어, 울고 있어. 예루살렘 도시 밖에 있는 작은 언덕 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다. 이렇게 손과 발에 못이 벗혔어요 어떻게 너무 슬퍼요. 어? 이렇게 20부가 끝났어요. 와! 와! 아유라, 오늘 20분 어땠어요? 슬펐어요? 아, 어, 엄마도 슬펐어요 다음 시간 21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해요 Jesus followers are in the dark 헉, 그래요 어떡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란스러워진대요 어떻게 되는 걸까? 응? 그럼 우리 다음 시간 21부에서 만나기로 해요 모두들 안녕 안녕 음.